못 찍는 건데 야 이렇게 자, 어, 자, 뭐? 자, 자귀적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 어, 찍어 갈라베요 지금 아, 나 원샷인 가 빠져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극당 수출신 내일은 내가 탑스타! 주문 못 쳐주세요 <웃음> 아 이거 이거 이거 언극받았어요어 <웃음> 재밌었어요? 꽤 재밌었어요 뭐야? <웃음> <웃음> 파트! 等会